2003년 12월 21일 오후 4시 반쯤 부산 반여동에 사는 주부 37살 이모씨가 12살 난 자신의 아들과 함께 극약을 마시고 동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. 이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초등학교 5학년인 이 씨의 아들 최모 군은 중태에 빠졌습니다. 이 씨는 독극물을 종이컵에 따른 뒤 음료수라며 아들에게 마실 것을 권했고 아들은 농약인지 몰랐으며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가 음료수를 주길래 그냥 마셨다고 하는데요. 현장에서는 화장에서 해운대 바다에 뿌려달라는 유서도 발견됐습니다. 경찰은 이 씨가 주식 투자로 진 남편의 빚. 4천만 원 때문에 생활고를 겪어오다가 아들과 함께 동반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최근 주식 코인으로